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우리의 보통 평범할 때 일상생활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부산의 한 시골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손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늦게 늦게 늦게 늦게 가로그렇게 공부를 해서 마침내 목사가 되었어요. 결혼도 하고 두 아이도 낳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활질을 앞두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기침이 심하게 나오면서 각혈를 했습니다. 피가 많이 나왔어요. 가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요. 결핵, 결핵. 아주 중증 환자하는 거예요. 내일머리가부활질인데 설교도 못하고 그냥 바로 마산 요양소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이 생겼어요. 너무 힘들게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해서 간신히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저 김춘에 있는 황금동 교회에 이제 단임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혼오름을맞하면서 가족과도 헤어지게 되고요. 계력수에그요양소 들어갔는데 그 요양소 가운데서도 가장 중병 환자가 있는 그 무덤 병동이라고 불리는 그 병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온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경도 읽기가 싫고요. 찬양도 하기가 싫고요. 오늘 후덥집하는 날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창문을 열어야되겠다 침대에서 창문까지 걸어갔는데도 땀이 날 정도예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놨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나비 한 마리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금방 나비가아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깨달았는지 금방 또나가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나갈 길이 못 찾고 창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저 나비도 나방 같은 신장이었구나. 저 나비는 계속 창문에 부딪치면서 날개질이고 죽고 가고 나란 이렇게 또 괴로워 죽어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전 나비를 살려줘야겠다. 나는 죽더라도. 그래서 간신히 가가지고 나비를 잡아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이 나비를 또 더운다나 이 자기를 뭐, 어, 나쁘게 한줄 알고 계속 피하면서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니까 더 날개가 찢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기진맥진한 나비가요. 그냥,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 나비를 붙잡으면서, 이놈마 내가 너를 죽으려고 한게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했던 거라고. 그러면서 그걸 붙잡아서 그 창에다 밖으로 기대해 보냈습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어고 가 있지만은 하나님도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이렇게 부딪혀서 절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고 다시 놓았던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는 그 환자들을 우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유 받으니까 자꾸자꾸 몰려주는 거예요 자기 병실에서 예배를 들다가 나중에는 병실 좁아가지고 이제 병원에 예배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병을 교장하셨다는 거예요그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3개월밖에 가만히 없습니다 그랬는데 점점점 이 목사님이 팔팔해지는 거야 신이생기고 나중에 가서 여러분 이 검사를 해보니까요 호든되는 거야 나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3년만에 요양소를 퇴사했습니다 퇴원했 아, 네. 그리고 하나님 되셨구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나중에 더 공부했죠.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독일에서 유학하고 그리고는 여러분 한국에 서 한신대학 교수하다가 한신대학 장을 지냈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원장을 지냈고 한국에는 전국 그 신학대학 연합회 초대 학장을 지낸 김정준 박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손과 구장 구장, 예. 구장 자손과는 뭐죠? 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전경하신 하나님 저는 그 찬송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정말. 여러분 의사는 3개월 밖에 못산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로부터요 35년을 더 살리셔서 한국의 그 기독교를 위해서 마녀시킬 하신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내가 어떤 경우에 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연안을 주고 었그 거기에 경계를 하냐 하셨는데 그 연안을 정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부르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할 것이지 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 그것이 아마 우리의 진짜 거부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예,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보게 보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죽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일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었던 너희 이 말은 죽을 뻔했다. 죽어가던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하나님과의 정말 영토와 관계가 끊어졌던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렸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다는 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고요. 내가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어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맡아서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데? 생각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선물 다 중요하지만은 생명, 생명 어떤 것보다 귀한 생명.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온 천하라도 제 목숨이면 무슨 가치가 있어? 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잘 살아도 여러분 영생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그런 영생을 주셨다. 너무나 감사한. 그런데 우선 아론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러다 했으면 새로운 뒤지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근데 여기 the old 여러분 이 old 이전도 지나갔다고 했는데 이들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절3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각하여 일상 풍요를 따고 르 세상 풍족 공중의 권세 얻는 자를 따랐으니 바로 마귀죠. 지금 무슨 이야기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모를 적에 지배받던 것이 뭔가 하면 세 가지야. 세상, 마귀, 육체. 육체는 몸이 아니라 육신의 나쁜 생각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에 지배를 받고 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이나 감성이나 이성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의지가 다 그래서, 갈비는 그걸 갈비서 토를 뒤팔아버리. 전적인 타락이다. 그랬잖아요. 토를. 완전히 타락할 때다. 그런 가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진노의 아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셨다. 이 죽어도 살 것이 가장 그런,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게 되면, 정말 사역 죽는 것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설교를 잘했던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별마했던 이 크리소스톰은 정말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체포당했습니다. 체포당해서 감옥 가니까 그랬죠.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수들에게 복음을 증도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계속 복음을 <웃음> 전합니다 나중에는 사형선고 받고 사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풀려가면서 하는 기도가 모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가 가장 큰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미치라 것을 순교의 반영에 세우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가는 것 자연스럽게 그런데 사형 집행하기 직전에 또 이게 사형 중립병료를 받았습니다. 다 풀려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전이 무엇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있었으니 그것이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증나니 살아, 죽으나, 내가 지의 것이로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죽었다가 사는 그 은혜,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극률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극률을 입은 것이. 오늘 사절에 보니까, 극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 우리말로는 그냥 금리로 나오는데 영어보니까 But, but, but Because He is great love for us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람 때문에 그리고 Who is in Rich in 그리고 Most Rich in most 금리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금리 때문에 우리가 신을 자려서 사랑한다. 신분이 바뀌 맨날 마귀자식이었고 지들시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주로 그렇게 바뀌었다. 정말 우리가 과학을 생각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사도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팍했기 때문에 사도라처럼 받게 감당지 못했잖아. 그러나 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이도 불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I am what I am. 내가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겠는가. 다위선 시0 4 0편에서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반석위에 세우자 날견과하자내 발걸음을 견과하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많은 다울 과 같은 어려운 처이에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전혀 고생 없이 그냥 뭐 부모님 밑에서 잘 성장했는데 중학교 를학교 서울에 가서 부터는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냥 평생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틀 굶었습니다 독서실에 잠을 자면서 이틀 굶고 나니까 그날 밤 잠을 자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눈뜰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이 떠져요. 밑을 공부도 안 듣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그니까 야, 이건 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도문동에 있었는데 서울. 그냥 식당에 갔습니다. 보문동 시장 식당에 가 가지고 음식을 백반을 한 번씩 시켜 먹었는데 그때 백반 한 그게 60원이었거든요. 아, 60원짜리 백반을 그냥 언제 먹었는지도 몰라 먹고 보니까 금방에 이밥공기 비더라고. 그리고는 그냥 믿었던 게요, 아버지와는 헌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헌시를식당에 맡기고, 그리고는, 법원동에서부터 미아리코의 노모까지, 4 5 0분 걸리거든요, 걸어서. 차비 차비도 없으니까. 그걸 걸어가서, 거기 사는 친척 아저씨가 쌀장 사는데, 거기에 가서 200원을 빌려다가, 밥값도 지불하고, 그렇게 살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고난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네. 논하지 말라. 여러분 네. 정말 눈물의 빵을 먹어본 경험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가 1968년인데 가장 일생에 가장 많은 고생을 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요. 이제 어, 목사 안수를 85년 시골에 받았는데 11월에 이가왔습니다 그 유학을 준비할 때에도인데, 나는 중학교 친구가, 얘 어떻게 유학 가려고 그러니? 보안이 안하니까 돈도 없지요, 무슨 뭐 후원자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유학 가려고 그러니? 제가 대답하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는 거지 뭐. 하나님만 믿는 거지 뭐. 그래서 정말 제가 혼자 왔잖아요. 유학을 먼저 1년 반을 가지고 넘고 아이들도 그때 벌써 8 살, 7 살인데, 와이프는 직장도 없었어요. 그냥 먹을 걸좋아하는 놓고 와야 되잖아. 생활비라도. 아마 한달 정도 딱 생활비만 남겨놨을거야 그리고는 그냥 왔어요. 집도 차가집에다막들었고 그런데 그 인천에 성남제일교회라고 저희 교단 고려고신교단인데 한 2, 3천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제 아내를요. 신학교 문턱도 안가고 제 아내를 신방전사로 부른 거예요. 심방 전사. 그래서 와이프가 고개 가가지고 일년 동안을 심방 전사하고가 투정이 심방 다녔고, 그리고 성미 사 쌀도 받고 월급도 받고 해서 일년 동안을 그냥 고생없이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아니에요. 지마 필라테아 온 것도 웰스뉴스 때문에 왔지만은 아는 사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만나게 제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제일 의뢰받은 사람이 제가 선생님들 박상자장관이잖아요 만나서 등록금도 보조받고 또제가내가그가에서 그 일도 해서 영어도 익혀서 지금도 일하고 아주 그런 일들 저는 그래서 이 10편 1 6편1절말씀이 너무나 가니다내 모든 를 내가 무엇을 보 How can I r e p a t the l 대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으로니까이 <웃음> 교회를 19년에 왔는데 이제 금년님은 34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년 15년에 은퇴할 그입니다 수인자도 다 정해졌고 또월 목사도 다 수사받았고 우리 일대 목사님이 이인재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가 보이는 것이요 일대 목사님이 산승자이시때문에 보이는 것 같아요 이인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입니까 제가 그분을 그분은 이제 81년부터 84년까지 여기 어, 신고하셨는데 그다음에 김일성 목사님이 2년 윤석 목사님이 3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8년 됐을 때에 맞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92년도에 이인재 목사님을 월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저희 교회 그리고는 98, 67년인가 돌아가셨죠. 아무튼간에 몇년 동안 같이 분나하셨는데 정말 너무 순수하신 분이세요. 이인재 목사님. 그렇게 연세가 90이 넘어도 애기가 튕인 분이야 저는 그러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일대 목사님을 너무 자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후임자에게 바투를 넘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저도 바투를 받고 왔잖아요. 그걸 다시 넘기우신 수납이 있다는 거. 이번에 그 후임 목사 생한 중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받아가지고 두 분을 딱 당겨놓고 그분 가운데서 이제 한 분을 선택하려고. 하면서 그때 기, 교인들한테 말하신분들만는 우리가 두분 가운데서 한 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투표를 해서 야 되는데 한 분이 선택이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 한 분이 자기 스스로가 안 오겠다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진짜 일주일 만에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아직 생활을 보니까 교회에 담임 목사할 준비가 덜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공동회 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한 분이나 자연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진짜 아무 문제없이. 예를 들어서 투표했으면 분명히 내가 볼때한 40대 60으로 가려졌을 것 같아. 60은 지금 되신 분이 60정도 받고요, 생각이. 대부분이 다 이걸 좋아했으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여러분, 안된분 때문에 또 마음이 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가 그리고 34년 동안 목회하면서 진짜 큰 과오 없이 도 감사하고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우리 고대 동문회에 갔더니 저와 같은 <웃음> 치리학본 친구가 그러더라고 아니 우은퇴한다는데별구슬 수가 없네. 그러니까 괜찮게 목회한 것 같아요. 네. 굳 수가 없으니까 괜찮게 목회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은퇴하시는 사람들 보니까 다좀구을 수가 있던데 저는 네. 하나님의 극률하신 때문에, 참, 이렇게, 생각하지 마. 저는 사실상, 이, 목회하기 전에요. 훈련 받은 적 없어요. 주목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대학실을 하고칼 다니다가, 거기서 그냥 신학 다니고, 그리고는 칼 다니면서 신학 공부 마치기 뭐 전에 교회에 재했으니까, 83년도에 강단에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에 하는 것에 굉장히 서투른데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쓰신 것은 하나님의 원인. 그니다생다갑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네, 천국의 삶이 예비됐다는 거, 오늘 육절를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부활시키시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게 뭐예요? 부활 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성경을 등록해보합니다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지금 백세시더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백년을 살다가 죽게 되도 역시 아쉬울 거예요. 죽을 때는 짧구나.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 천년을 산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역시 짧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생이 있다. 여러분 영생이 있다는 거 하나가 확신 되면은 그 짧게 살든 길게 살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교 살때요 진짜 이게 굉장히 성경이 안무어지더라고 초반기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대학교 때 성경이 안 믿어져가지고 특이특별이뭐 기적 같은 게안 믿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을 했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일자 1들이 일자 믿어지면서 전체가 다 믿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게요. 저한테 기적입니다. 아, 네. 어제 우리 교회협의회 그 친절한 형님께서 식탁에 앉아서 되게 우리 필라르디가 영사 되시는 분 오셔가지고 같은 식탁에 앉아. 식사 안 식사를 했거든요 기회를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하 그러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나가봤지만은 몇번 나가야 했지만은 전혀 에, 관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다녀 하면 부정해야 되고 계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막 생겨야 서 그러하더라고요 아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여러분 진짜 이게 성경이 믿는 겁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믿어져야 되잖아요 나는 부활이 없으면 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기도 없습니영생이 믿듯이잖아요. 영생이란 말이 성에 어디서 나오는 것 같네요. 창세기 3장 22절에 처음 나와요. 3장 22절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이란 말이 처음 창세기에 나오고 시편에 보니까 한1 9번쯤나서 말합니다. 여기 한 19번쯤 나오죠. 시 10편에, 10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깨래하십니다. 아들의 이름장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장에는 영생이 있지 않다. 이런 말씀 들립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말이 너무나 좋은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라이프 영생이 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망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 이 기시를 추천하는 경험을요 세번 했어요. 한국에서 한번 했고, 미국에서 두번 했고, 한국에서는 영동 그성무병원에서간 간 경화증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 40세 된 이영식씨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그부인는 열심 가졌고 이분은 교회들 안 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6개월 산다고 했는데, 제가 그분을 신발에서 기도 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방을 하면서 통변하는데요. 너는 지골병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병 네 고치신다. 그러면 방언과 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저도 한 다음에 아내한테 어떻게 이렇게 기도가 나오냐.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귀신이 되셨어. 새벽에 한 분은, 제가 그때 강사할 때에요. 안 받고. 그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새벽에 이제 택시 전화가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저 이영식 씨가 이상해요. 왜요? 이영식 씨가 좀 남의, 집, 남의 집 창문을 끼우러 끼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돈을 꾸어 다닌다고 해요. 아니 새벽에 남의 집에 돈뜯어 다닌 사람이 어딨어요 그래서 막그렇 갔더니요. 그 사람 붙잡아 가지고 집에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정상이 아닐 거야. 눈에 벌써 이 눈에요. 정상에 귀신전상은 눈에 뭐가 이렇게 시누꺼풀 같은 게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아 이거 귀신이 되구나 그리고서 이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아, 내가 심리 붙이더라고요. 심리 붙이는 걸 느끼면서 야 진짜 귀신조차는 있는 능력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 데리고 여기서 안 되고 우리 교회로 가야 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술이나지프라이였으면 펄쩍펄쩍 뛰면서어이 귀신 좀봐어 이것 좀봐 하면서 확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둑시 나가라 눈을 딱 바라보면서 얘기더니 갈 곳이 없다 그렇기도 하고요 별말 다합니다갈 곳이 없다는 거야 너저 북한의 김사에 들어가라 <웃음> 하여튼 여러분 하루종일요 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머리를 탁 이말로 제가 그냥 손을 얹고 눈을 똑바로 바라봐 하면서 딱 방언으로 하고 기도하는데 혀를 쭉 빼더니 양쪽에서 이 누런 물이 막 부러지는 거예요 누런 물이 막 부러져 나와요 기도를 더심있게 하면 더 많이 나오고 중비하면 멈추고 너무 신기한 체해세요 그런데 그게요 밤 아마 8시 정신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근데 8시쯤 됐는데 기도한테 갑자기 이 사람이 를 탁! 그더니하렐야 하고 어, 울음소리를 뜨면서 는 거예요 근데 나가 눈을 딱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어요 이제 말도 정상이에요 근데, 근데 그때에 그, 어, 와이프가 되는 사람이 이제 왔거든요 무엇 뭐 때문에 새벽에 돈을 벌어 야녔느냐 그러니까 그 부인이 새벽에 이 우유 배달을 하다가 가라내요 우유 배달 근데 우리 얘들아 새벽에 한개있면 나가잖아요. 근데이 사람이 남편이 딱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귀신들한테 잡혀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귀신한 말이 너 가서 돈뭐 3만 원인가 5만 원을 꼬어오지 않으면 내 아내 안, 안, 안 나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새벽에 일돈끌어다했다니까 <웃음> 그, 그 그런데 그 부인 말들을 보니까 자기 남편이 밤 12시쯤에 갑자기 자기가 눈도 보니까 옆에 엎드려 뻗쳐있더래요. 그러시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창문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그만해도 되니. 그러더니 아 어, 아파. 그러면서 다시 누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그냥 피곤하니까 또 잤는데 새벽에 한 두세시 되니까 또 잠이 깼는데 남편이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 당신 왜 그래? 그러니까 또 창문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야? 그러다라 그래도 느꼈더라는 거예요. 창문에서 귀신도 아닌 신한테 이렇게. 저는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뭐냐면이 영적인 세계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그리고 귀신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 하면은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영생에 대해서 진짜 확신 이 있는가? 영적인 세계에 확신이 있는가 이게 마음에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요 그래 확실한 거예요 이사야 입장에 고백을 면 이사야가 아,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때까지 이사야는 그냥 과거의 하나님만 치러간 거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물론 영적으로 바라봤죠 현재 하나님으로 치러간 겁니다 현재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현재 하나님을 취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아멘.